네, 이번에는 드디어 <웃음> 엘리미네이터인데 경량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이 경량 페달이 언제부터 인기를 좀 얻기 시작했냐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지만 이 버스킹, 이동할 때 너무 이제 막 무거운 거야. 가방도 들어야 되고, 막 뭐도 해야 되고,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접어가지고 그냥 가방을 넣으면 바로 그냥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에 이제 경량형 이런 이제 모델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펄에서 이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플레이트가 모델을 만든다 그랬을 때 털이 제정신인가 <웃음> 레드라인은 모든 이 드러머들이 사랑하고 그 누구나 애용을 하는 모델인데 이 플레이트를 왜 없앨까?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까봐야 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경량형은 보통 우리 인식이 막 쓰는 거 아니면 뭐지 가격이 좀 낮은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걸 준비했을 것 같아요 털에서도 이 모델은 아까 P530 모델하고 다르게 스탬플러가 찍혀 있어요. 우리 아, 저가용 아이야 P530하고는 아예 안가. 다른 모델이다. P530은 테이핑으로 마무리를 해서 박스를 깠을 때 새로운 반전을 보여주었지만은 이거는 박스로 우리를 우습게 보지 마라. 벌써부터 느껴집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모델 넘버가 여러분들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엘리미 이제 페달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슬러시 이제 F가 네. 붙는 이 네.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리뷰했다고 해서 아 나는 P2050C를 사야겠다 라고 하면 은 기존에 있던 엘미네이터 페달이 출고가 됩니다 이거는 슬러시 F입니다 그럼 까보겠습니다 야펄 드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종이로 포장이 돼 있어요 속지가 오! 네. 야. 아, 이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일단은 구성품부터 과장님 한 번만 소개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페달 본체 들어있고요. 여기 보이시면 흰색, 레드, 블루 이렇게 캠 들어있고 기본적으로 키와 육각 렌치가 들어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이 페달에 보면 뭐 이런 부분 뭐. 뭐또 또 이렇게 위에 부분 이런데, 다이 육각으로 이렇게 조이고 풀었다 이제 하, 쓰는 거예요. 어 이게 왜 들어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용도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 여기 비터, 그 엘리미 고급 비터가 들어 있습니다. 기존이 엘리미네이터 페달하고 뭐가 달라져 있는지 설명을 하나씩 이제 드릴게요. 이렇게 돌려놓고 보면 뭐 이런 페달 보드 같은 거는 제가 봤을 땐 똑같아요. 여기 캠 부분도. 네, 똑같고 딱 눈으로 보기에 일단 가장 큰 차이가 바닥, 이 플레이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잖아요 기존의 이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뭔가 튼튼한 바닥을 보였지만 얘 같은 경우는 바닥은 없습니다 단, 얘가 빠지진 않아요 바닥이 없이 우리는 가볍고 튼튼한 페달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뭔가 자신감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페달을 세팅하다 보니까 저는 가장의 눈에 띈게 여기 옆에 부분이에요. 아, 여기 특이하네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이거를 이제 나사를 풀잖아요. 네네. 풀었어요. 이렇게 풀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를 내가 세팅을 할때 이렇게 올리고 얘를 조이게 되면 페달이 고정이 됩니다. 아 근데 얘가 풀리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톱니가 있어요. 톱니가 있어서 이 풀리지가 않아요. 급하게 세팅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건 완전, 완전 신개념이에요. 저는 살다살다 드럼 페달에 이런 이게 붙어있는 거는 진짜 처음 봤어요. 아, 예. 어우, 혹시 다른 브랜드에도 있어요. 이거 뭐 이런 구성으로 약간 시스템적인 거는 있긴 있어도 이쪽에 네. 있는 거는 저는 예이 네, 정도 가격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버스킹이나 아니면 이런 재즈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세팅을 해야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빨리 공연하고 빨리 끝내고 그럴 때는 이거는 정말 편해요. 아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푸른다고 했잖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네요? 네. 내려가고 나서 이걸 이동할 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접을 수 있네요. 네. 요거까지 아예 오. 빼가지고. 아, 아 이거, 이거는 네, 고정입니다. 보통 예, 이, 이렇게 생긴 유니트는 이렇게 흔들, 아, 흔들려요. 이렇게, 이게, 이게, 이게, 게 유격 때문에. 그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한 거고. 드럼을 칠때막 요게 막 빠지기도 하고. 가끔 예. 저가형은?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거 이동할 때 비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빼고 뭐 이렇게 이제 가방에 넣어야 되거든요. 어 일단 무거워요. 아 진짜 무겁네. 근데 요거는 예 네, 되게 빠르게 그냥 이렇게 접, 접은 상태에서 가방 같은데 그냥 바로 이렇게 네. 들고 다니면 되죠. 이거는 그냥 백팩에 넣고 다녀도 네. 될 될만한 네. 사이즈예요. 아니 이거는 오. 이거는 진짜 와 미쳤다. 네 획기적이에요. 사실 그 앞서서 그 P 5 3 0 모델을 이제 보고서 펄이 사고를 쳤다라고 했지만은 이건 하드웨어계 최고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이제 도입을 했다. 경량형의 거의 최고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량형의 단점 아닌 단점이 그러니까 불안정성 뭐 그런 게 있지만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그 불안정성들을 이제 게 해소시킬 수 있는. 아니 가격이 좀 궁금하네요. 이거 그렇게 엄청 쌀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저가용 페달은 아니기 때문에 엄청 싸진 않아요 엘리미네이터 레드라인 기존 모델 같은 경우 이거 단종 아니에요? 계속 가는 모델이에요 네네. 이거는 28만 원이에요 이거는 23만원 아, 딱 5만원 차이 예. 네네. 왜 5만원이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요 페달 같은 경우에는 가방이 안 들어있단 말이죠 음. 아 그러면 가방하고 이 뭔가 이 발판 플레이트 값이구나 야 그러면 이거 사실 더 차이 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한 20만원 정도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비싼 게 아니에요 얘 때문에 원래는 이제 드럼을 치다가 이제 요 요게 이제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막 급하게 막 드럼키 막 찾아야 되고 에이, 나 맞아. 연주하고 있는데 드럼키가 어디 있어 엔지니어한테 저 드럼키 주세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손 아무 뭐못 봐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는 솔직히 가방이 필요 없죠. 개인 그런 이제 가방이나 포켓 같은데 이제 넣으라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근데 펄은 솔직히 저는 가방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펄 아, 튼튼하잖아. 펄 페달은 이게 안 부러져요. 부러뜨리겠다고 작정한 분이 부러지지만. 그래서 특별히 뭐 가방이 필요 없다. 그냥 하드웨어 가방에 그냥 꾸겨서 같이 넣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끔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 엘리미 사고 싶은데 이동이 좀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아 요거 이제 경량형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제품이나 이런 것들 이제 좀 궁금하시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성기원 과장 박종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